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교와 장난기가 아주 아주 많은 페인티드 드래곤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얼핏 보면 비어디 드래곤 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친구래요. 자, 성체 크기가요.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중형 도마뱀인데요. 건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고요 주행성이라 uv 램프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온도도 한 30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알려진 친구들이라서 반려동물로도 좋은 친구들이에요 비어디 드래곤 키우기에는 성체 크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친구가 페인티드 드래곤인데요 제 손바닥 안에 거의 들어오죠 이 정도 크기니까 크게 부담 없이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페인티드 드래곤도 반려동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요 페인티드 드래곤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크라운 아가마라고 해요. 아가마 친구들이 요 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기분을 표현할 때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카멜레온처럼 확확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제 턱 밑이 뭐 갑자기 까매지거나 아니면 몸색 자체가 조금 어두워지거나 그렇게 변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친구들은 먹이는 주로 디뚜라미나 이런걸 먹이고 있는데 먹이는 잡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치커리 에오바 미럽 디뚜라미와 같은 먹이를 먹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육장에 붙어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디뚜라미를 사육장에 한번 풀어 봐 볼게요 먹이 반응이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엄청 잘 먹죠. 아, 놓쳤네. 늦자 말자. 반응을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고요. 이기도 있는데. 아주 먹이 반응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꺼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꺼내왔는데요 자, 이 친구가 페인티드 드래곤인데 피부를 잘 보세요 피부를 잘 보시면 바위가 많은 곳에 사는 친구답게요 몸이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울퉁불퉁 이렇게 비늘이 있어요 이게 딱 보이는 촉감 그대로 약간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잘 보시면 여기에 눈있고요 여기 작은 콧구멍 보이시나요 콧구멍 있고요밑으론 입이 있고요 옆으로 보이면 비어디들이나 일반 도마뱀들 처럼 구멍 보이시죠 이게 귀예요 손톱하고 발톱도 한번 볼 건데요. 어 이렇게 사람처럼 손가락 다섯 개, 5개, 발가락 다섯 개예요. 보시면 손요렇게손 모양 있죠. 저를 꼭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발톱도 있고요. 발톱도 보이시죠? 손톱 발톱은 다 있고요. 발가락도 다섯 개 이렇게 있고요. 콜리 끝까지 이렇게 비늘이 콜리 끝까지 있어요 똑같은 비늘이 그런데 비어디처럼 이렇게 거꾸로 만졌을 때 아프다기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촉감이에요 딱제 손나에 딱 들어오는 앙증맞은 사이즈죠 그 다음에 배 비늘도 한번 보면요 대비늘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우 싫은가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특별한 느낌이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한데요 특별한 느낌이기보다 이런 느낌이고요 보이는 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귀엽고 앙정맞은 페이티드 드래곤이에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아까 사육장에서는 귀뚜라미 먹는 모습을 자세히 못 보셨죠?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귀뚜라미를 좀 풀어 붙여 볼게요 어떤 반응인지 우와 넣자 말자 바로 먹죠? 보이시죠? 사냥도 엄청 잘해서 두 마리째 아까도 사육장에서 제법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먹성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친구예요 잠깐 우리 페인티드 드래곤 친구가 사냥하는 모습을 잠깐 지켜볼게요 좀 배가 부른지 행동이 좀 느려졌네요 적당이 배가 부른가봐요 눈앞에 왔다갔다 해도 지금 막 그렇게 사냥을 하진 않네요 저에게 그만 먹고 싶다고 눈빛을 보내는 것 같죠? 이제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이번엔 페인티드 드래곤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지켜볼게요. 잠시 눈을 감고 쉬는 모습이고요. 창문에 붙어서 애교 부리는 모습이고요. 사이좋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같이 사육해도 너무 순해서 아주 잘 지낸답니다. 물통이 작지만 들어간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페인티드 드래곤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날, 만나봤어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귀엽고 앙정맞은 페인티드 드래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대요. 구독 중이신 분은 좋아요 꾹!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